나 뭐라고 하고, 먹어고 하고, 고고 뭐라고 하고, 뭐 하고, 뭐고 하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뭐이하라고하세요안녕 하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라고 크리스마스 하탄이라고해고 왔는데 어, 이게 뭐죠 어때요? 이상한 크로마키와 고고 아유 감사합니다. 뭔가요 지금 아유 뭘 드시고 감사합니다. 계시는 건가요? 뭐 스테이크, 와인도 아닌 포도주스. 이거 왜 먹어 요형 건데? 아 맞다 리조또 그때 먹고 싶다 했어 스테이크랑. 아... 차가워져도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차가워져도 맛있는 거? 추러스, 동거봉, 닭강정,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스테이크 파스타. 스테이크 파스타 리조또 리조또 리조또 먹고 리조또. 싶다. 리조또. 리조또까지. <웃음> 원래 그 세트야 이렇게 세 개가. 파스타에 이게세개세개세 개. 피자. 피자는 좀. 피자는 좀 그런가? 어, 어. 고르곤졸라 피자. 아그 정도 좀... 괜찮아. 어. 그때 그건 약간 사이드 메뉴로 들어가지. 야 그치 그치. 뭘 어. 모일 뭐, 뭐 때는 엔딩할 때. 준비달라고 그래 아. 그럼, 그럼 또 애들 기다려야 돼서 뭐 아니 애들 인사하고 하는 동안 썰어갸고 그래서 아 그냥 애들 인사하고 옆에서 먹는 걸로? 썰어 계속 아 좋다 좋다 어허. 야 근데 이거 식사권 그때 울찌가 따지 않았나? 나 소원권으로 뺏었습니다 아, 소원권으로 뺏어이형 <웃음> 먹으면서 저희는 오프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자 오늘 저희가 2년 만에 돌아온 콘텐츠예요 8월에 아, 크리스마스 와 2년 왔어요. 만이야? 오, 네 어떻게 리뉴얼 됐지 네. 네 그때 우리 막 게임 고게니 게임하고 바니바니하고 게임, 하고 바니 바니 하고. 게임 근데 저는요 이 리조또와 어, 야, 스테이크 리조또 네. 내려 놔 너무 맛있어 어. 보여요 <웃음> 리조또랑 스테이크랑 파스타 있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방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방도 야, 세 개고 음식도 어? 세 개고 맞습니다 뱅도 아, 세, 아, 세 아, 개고 아, 음식도 음. 음. 세 개고 아, 근데 이거 세 개고 형지 그렇게 형 오늘 발성 좋네요 방 하나 리조또 방 하나는 스테이크 방 파스타방, 와인방 내가 봤을 때 이것까지는 의심할 포인트는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 이건 정한이 형이 그때 먹고 싶다고 응. 메뉴까지 다 말했던 거라서 아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그냥 이방 아니야? 이불러쉬린이왜하냐고우리 너무 이... 의심스러워 의심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컨텐츠만 생각하면 볼... 그냥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집에 빨리 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진짜 그냥 제겨자 솔직히 이런 데, 넓은 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끼고 싶지 않아? <웃음> 야, 그거 뭐지? 내가... VR이라고 하나? 어, 나도 그 생각했어. 야, 어, 그래서 여기 VR 골프게임 어, 뭐 이런 거 하나 했어. 내가, 내가 예전에. 아니, 근데 이런, 이런다고. 넓은 데 있으면 그냥 그래. 뛰고 싶다니까. 그래. 알무시 해버렸네 <웃음> 어, 저도 한 바퀴 날 돌아올 것는데 근데 VR이면 이렇게 클 이유가 없지 그냥 그거 끼면 되는 거니까 아 끼면 되는데 아, 여기서 아, 이제 처음 시작화면다 같이 하는 거야 아, 여기서 이렇게 와 그래픽으로 포장해서 박스 넣어주세요 아니 나는 저는 그냥 이렇게 들 테니까 토르 만들어줘 토르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떻게 리조또에 <웃음> 계란 노른자 넣어서 먹는 거 맞나요? 계란 노른자 넣어서 먹는 거 맞나요? 원래 여기다가 야, 여기다가 야 아니 야그 계란 여기 넣는 거잖아 아 얘가 여기다가 넣어아여기또 아, 맛있다니까 이것도 계란 넣은 게어있어 8월의 크리스마스를 시작하니다 <웃음> 하겠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저희가 비더썸 콘서트를 끝낸지 이틀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단합이 안 되는 모습 반갑습니다 아, 네. <웃음> 네. 지금 거의 팀이 어, 세, 세 팀이야 네. 한 팀, 두팀그건 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왜 그런지를 공간이 일단 넓고 하울링 있잖아요 어, 나도 그러면... 알아 아, 가세요 와. 형아 누구야? 아 어, 왜? <웃음> <야>. 너도 일로 <일루와>. 와난 <웃음> 가만히 있었는데 아 잠깐만 그냥 간당하게 오프닝하고 바로 들어간다고 아니야? <웃음> 8월에? <웃음> 먹어 먹어, 야, 먹어 그러면 도경이부터 방을 정하는 걸로 하자 그냥 8월에 크리스마스부 뛰자 8월에, 8월에 크리스마스! 야, 8월에? 진행 진짜 <웃음> 구닥다리야 <웃음> <웃음> <와>. <웃음> 어디로 갈까나 4번은 뭔가 불길하고 1번, 2번은 뭔가 안 끌리는데 4번으로 뭐야? 뭐야? 아, 짜증나 아왜 이러는 거야 아첫 번째로 괜히 왔네 이거 아 에이 요! 에이 요! 아행이다 형이 있어서 난 스파이야 거짓말 하지 마 알겠어 괜히 하고 앉아 알겠어, 아. <웃음> <조기냐고> 앉아. 알겠어. <웃음> 이거 만지면 안 된대 응. 덥, 저, 덥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 숨어있어야 될 일이에요 진짜 솔직히 아니 숨어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얼른 아, 아. 뭐야, 여호야, 빨리 와, 여호야 <웃음> 왜? 몰라, 혼자 있는 없었어 혼자야? 아직 1번방 온 사람 없구나 다3번은 4번 갔나 봐요 어, 전, 아, 전원이다! 아, 전원다 좋다, 좋다 전원을! 전원을! 하... 아, <웃음> 왜, 왜? 씩씩 하게 하이 이방 나밖에 없어 아, 에스쿱스 S급스. 에스쿱스 S급스. 에스쿱스야? 아니, 이건 뭔데? 에스쿱스 너왜 3번 간다더니 사번 왔어 뭔데? 데 <웃음> 아, 아, 뭔데? 나 <웃음> <웃음> 이래서 너, 너희랑 저와 남자랑 는데데 야, 우리 한명 도움 끝 아니, 아니야, 뭐,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우리 이제 하면 돼, 돼? <웃음> 요 어, 맞다 마지막? 자, 마아어 오, 원은 거짓말 안 했어? 3번 가게 됐어? 어? 아니, 나는 아. 3번 갈 거라고 이해겠지 아, 니노야? <웃음> 아. 뭐야 <웃음> 그러면 너는 무서워서 2번만 못 아, 가는 거지? 아, 아니, 그냥 1번 다 선택하려고 왔어 아, 그래? 그러면 다 왔네? 와, 이거 뭐야? 아 무섭긴 해. 우리 셋이네. 역시. 형,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새로운 게임? 네, 계속하다. 혹시 로 로드, 로드 파일? 혹시 나 로드 파일? 설마. 계속하다 노르면 돼요? 새로운 게임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게임 들었습니다. 바로 설정 들어버렸죠. <웃음> 마우스가 빠르다. 어, 뭔유 든든한데? 그렇지. 이걸 이번에 산타복 탈의하는 거고 이거까지 가면은 퇴근 인거잖아. 아, 여기까지는 안 될까? <웃음> 너불안야지 뒤에. <웃음> 자꾸 뭐 나온 거 같아서. 이상 난이도에서 음. 귀신들을 조우할 수 있다니까 우린 이제 귀신을 보게 되는 거야 <웃음> 아난 저게 무서워 저게 가자 멀서예서자 교원 어 잠깐만 무서운데 약간 잠깐. 내 무빙 어때? 아, 깜짝이 나눠져 있는 방 애들끼리 뭐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있나? 그 진짜 이게 예상이 하나도 응, 안 간다. 예상이 안 간다 재밌나다 재미나다. 그래, 이제 뭐 여기 스크린으로 놀래키는 거이니야 그럼 너무 이제 진부하지. <웃음> 와, 뭐야. <우와>. From the d r k s 이거 뭐지? <웃음> 서울이 키우는 <웃음> 거 봐. 무기다. 자, Objective. Get, oh, get in into 64, 64, 64. 자, 이아저 너무 느려. 10피트로 뛰어든다. 오, 10피트 달리기다. 몇 층이야? 몰라. 어, 여기 불이 안 켜져 이제 불이 거. 없어. 어? 뭔가 어? 여기로 가라는 거 같지? 응. 어, 여기 엘리베이터 좀 위험하다 여기. 들어. 뭐 어쩌라고? 맞는 거. 안기타이가없리 가는 데나거귀 아, 는데 좋아 그럼 빨리 가는거 o 이 a g 이 i c 이 l t 야 그럼 넌길을 아니까 네가 하지 마 현석, 어 그래 나 초반에만 게 현석이 형, 현석이 형 내가 이 게임 얘기했어 맞봐 아, 내가 4번인 느낌을 좋다 했지 좋다른데 게임 뭔지 궁금하나 내가 근데 게임 키를 모르거든 이릅시다 펜더 맞지크냥지금기 시작이야 이제 어. 이거를 깨야 되는 거네 루시아 챕터, 이거깨야 돼, 우리는 뭘깨야 뭘 돼? 거야 이거야. 형거이는거같은거 어, 이거야. 이거이이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거이거 이거야. 이이 이거야. 이거 이렇게 귀신 부르는 것 같아. 어? 문 열었네 어. 아, 고생했다. 집에 왔다. 자. 집이야. 몰라. r a <웃음> if you don't stop making noise. 야, 시끄럽게 하지 마. 어. 나 어, 경찰 부를 거야. 좀 거야. 경고 날려서 좀측간송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면 근 요. 자, 일단 불을 전 그때. 전기도 안네 열쇠 열쇠 보였어요? 자아 그렇지 야너 그러니까, 잘한다 아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포 게임이 어려운 거야 차단기가 내려갔겠지 <웃음> 안 진짜 방탈출이네 야 아직까지 아직까지 나할때 너무 웃기겠다 <웃음> 계속 깜짝 놀래 끌거 음. 아니야 어, 야, 깨, 깜짝 놀래는 걔 나오는 거 내가 말해줄게 알려줄래 알려줘 아 알려주지 마 그래야지 또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맞아 맞아 이거 진짜 막 이거 다 깨는데 얼마 안 걸리는 사람도 이거 응. 왜... 감독님의 리가 왜... <웃음> <더> 싫어 <웃음> 전망 주시야 에니고이눈 부셔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우 그러니까. <웃음> 아, 소리 너무 커문 잠겨있어가지고 찌레멜 렛나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웃음> 여기 창문으로 올라갔던데 제 창에? 그렇지 아, 기억나? 어떻게 올라갔지? 내가 이거... 차를 가. 타고 올라가야 되 네, 여기 올라가야 돼. 아니, 점프는 왜 점프는 하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무서운 데서. 그지 이런 데서는 소리 내면 안 되지. 단순왜 이렇게 다 나. 응? 살살해. 내가 준비가 될 때, 베이베.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가 그럼 화장실 가야겠네 아저 그 책상들을 한번 슬, 훑어볼까? 어 책상 먼저. 그 학교 책상 어. 갈게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어, 있어 아, 본원이 있어서 네. 다행이다 어, 좋아 좋아 방사실 많이 하는 친구 우선 이제 전구 설자 전구 어? 됐네. 전구 됐네 전구는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일단 램프나 저, 램프나 전등을 들고 다녀야겠다 어. 해줄까? 응 오른쪽 마우스를 길게 누르면 수리 안 돼. 오케이. 이거 뭐 처음 하는 사람 길 몰라서 못 가겠네. 이거 아예 가이드가 없네 이거는. 이런 것들. 여기 아니다. 여기 여기 아, 여기다 이래다. 와와와와 저장됐어. 좀 무서워질 때쯤 우리랑 바꿔봐. 어. 지금은 안 무서울 때지? 맞아, 아직 두트릴하고 있어. 아, 아직 두트릴이야? 아 잠깐만, 이, 여기서 차 났나? 뭐 튀어나왔구나 아니, 나씨 아니, 너 그거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 그래. 걸로 알겠지 우리는 놀랄 수 있으니까 아, 어떻게 봐 좀비인데? 와. 와. 뭐였는데? 이게 킹코드로 보면 나오는데 어. 내가 킹코드 안 보고 와서 잘안 보이는 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잡힌다, 이기조 간다 와 그 뭐, 아니야, 아니야. 재밌네 이게 뭔지 아 이지? 와, 이게 후반인데 이거. 그래? 어. 산다 n t 리산다 t a 리 i Santa Octari 이 o s o Poso. Poso. Poso. Poso. Poso. Poso. Poso. Poso. Poso. Poso. p o s 안올수 있잖아 <웃음> 배터리 아껴야 돼다나가많 아예 못 써? 배터리 3개밖에 와 여기 못 가겠는데? 올라야 이렇게 안 열리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야 저 뭐가 있는 거 올라가, 올라가. 근데 키를 찾아야 하는데 키가 없잖아 화장실은 아,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어 간다 자, 뭘 끼죠? 일단 거울 무서 어, 거울 한번 보자 오, 야 오. 야, 이거 리얼인데? 어. <웃음> 약간 리얼하다 사인펜 사인펜 뭐? 그러니까 저게 그냥 어. 그 게임 저장하는 슬로우 아, 기회 주는 거야? 슬로우 위에 쓰는, 어, 쓰는 건데 우리한테 솔직히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귀신을 한번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무섭다니까? 나중에 웃겨, 귀신은 뭐, 사랍 뭐. 같은 거 그니까 이 옷장 너머 이 방에 귀신이 있다는 거거든 여기? 음. 어? 여기 또 음. 왓! 아, 아. 놀래라 불불불불불불불불 아, 아, 아, 아, 아. 가봐 아유 그 아, 왜 그러세요, 왜. 가서 말을 걸어봐 안녕하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될거 같아 안 들릴 거 같아 잘해. 안녕하세요. 뭐야? 뭐하는 거야? 옆으로 지나가. 옆으로 지나가 이 가야 아, 그래. 돼? 가서 도망가. 왜? 어! 왜? 왜? 왜? 아! 야! 잠깐, 때렸어? 뭐야? 근데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다. 그러지 않아? 혼자 주로기 너무야 놀래 그 놀래키는 마음은 좀 무서운데 이제 제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무서울 거야. 왜? 네? 열어달 패가 닮아. Come to you. 이 o u 생 e 구나 s s i n g you. You're k i s s i 앨범이다 u You're k i s s 빨리 g e 빨리 아! 아! 아! 아! 아! 어디로 가? 아. 이게 내가 봤을 때어 u r 깜짝이야. 나 말고 누군가 학교에 있는 것 같다. 일단 방을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뭐 누가 나오려나 보네. 아, 응? 어정 말. 어, 이거 아까 못 봤어. 오. 뭐야 이거? 귀여운. 왜왜왜왜 왜, 왜 그러는 건데? 근데 이거를 열어서 아, 우리 뒤에 나오진 않을 거야. 여기? 응. 어. 깨만 깻까 깻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야 애들? 그런가? 제발 거고 열쇠 아닌가? 아이거 발전기 열쇠 이런 건가 보다 지하실 열쇠 어? 여기 문 원래 열렸었나? 우리 들어갔다 왔었나? 어? 안 열었어 아까. 안 열렸지 안열이요이이트이겠다오이제 이거 패션이요? 이거 담배를 저렇게 많이 피우시는데 라이터가 없다고? 사진들... 또 음, 뭐고... 어, 지하실! 오케이 아, 가보자, 빨리 지하실로 지하실 열쇠 획득 시 산타복탈이 탈이해야 되죠? 아, 오케이 근데, 아 근데 나 또. 추워가지고 나 추워서 자, 다음 잠깐만, 나, 사람 해 잠깐만, 나 지하실 할래아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자동 저장이라 죽어도 계속 그냥 바로바로 다시 리듬야 되거든? 그냥 뭐기진막 만나도 돼 여기 있을 지하실... 수도 있겠다. 지하실... 여기 안 들어가. 지하실 열어요. 네. 네. 지하실 열어요. 어 사용. 몸으로 비벼. 열, 한번 누르고 왼쪽으로. 아이씨. 문 열어줘. 안 썼냐 우리 아직? 네. 저문 잠겨있지 않다. 음. 눌렀어? 어. 방금 열 열리는 소리 들렸는데. 어. 와 땡기는 거구나. 아 땡기는 문이야. 어. <웃음> 하나 봐. 어. 어. 하나. 아, 불끈 거야. 다 어두울 거야. 유재형이 한번 해볼래? 왜 왜? 무섭지. 아니, 너, 무섭지. 아니 무서운 건 아니고 빨리 깨려고 <웃음> 모르겠어. 어려워 게임. 아 올라왔잖아. 아, 불다 꺼버리니까 이게 아좀 매너 좀 하지. 처음 온 데도 불어 손님을 이렇게 어? 대는 스나. 다 들어왔던데 같아 형. 아 이게 너무 헷갈린다어 여기 한번 온다 한번 온다 여기 한번 온다 숨어 여기 대고 스나스. 저거 한지 어떻게 알고 사람이 와? 몰라. 그러니까 게임이니까 그렇지. 마이갓. 오마이갓. 와우. 와우. 응소.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우와! 아, 역대급 주는 거야. 아. 직도안 가고 있네. 아, 이렇다니까 무섭네. <웃음> 나의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왜 너무 어려워. 쳐줘 응, 이따가 쳐줘 어! 아, 뭐 있겠다, 이제 밑에도, 어, 밑에 열쇠 아, 있다 아, 아, 여기 있다 아, 확대를 계속 해봐야겠다 아. 뭐, 뭐, 뭐 있잖아 뭐. 아, 잠깐만 기억해봐, 뭐 M, M, M, O, M M, M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웃음> 힌트 좀만 좀 맞으면. 멤버들? 아니야. 멤버들도 다 다른 그냥 그 공포 게임 종류로 하고 있을 거야. 그러겠지. 어. 음, 아. 아, 이 다음에 이 다음에 뭐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 잘생겼군 나가 저 인정 보고 놀란 것보다이 사람 보고 놀란다 응. 게임 본것 같기는 하고 이게 기억이 오, 안 나는 건좀 나? 아 반에 진짜 답답해. 내가 이래서 게임을 안 해. 나도 모르겠어. 아니면 아니면 내가 아까 사무장 해봤. 이 밑에 숨어봐봐. 어떻게 어떻게? 아이이 여기 주변으로 마우스 한번 계속 축축축 눌러. 아까 한번 숨었었거든. 그렇지. 그거 뭐 플래시도 없고 지금 뭐. 아시끄러. 아 시끄러. 음, 어떻게 얘는 실제 그 학생들인가 보네. 그러게. 어 미안. 아이고난 너희 때문에 놀랐어. 놀랐지, 놀랐다고 해. 미안 너희가 있는지 아. 몰랐어. 미안 너희가 있는지 몰랐어. 어 그게 몰랐어. 그게 낫겠다. 음. 이 시간에 학교엔왜 왔어? 나도 오고 싶지 않았어 어쨌든 잘 됐다 너나좀 도와줘야겠어 미안해 못 도와줄 거 같아 착한데? 따라와 봐나 사실 거기 싫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웃음> 따라가기 싫은디? 빨래 좀 걸어줄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얘 약간 무섭거든? 예? 어 왜? 왜왜 왜? 어디 가는데? 왜 왜?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 별걸 시킨다. 아. 내일 가지가지 그냥. 아유. 알았어. 고마워. 도와줄 줄 알았어. 음, 사다리랑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네요. 대놓고 기물 파손하네.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아까 의자 입지 않았나? 의자? 아 어, 의자다. 목까지 가나 이런 거? 한번더올 이건 루시에게 밀려 여기가 이제 지하실이잖아 지하실이었어요. 얘는 영문 장겼어 지하실 열쇠 있잖아 없지? 명호가 마우스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아까 우리 잠겨 있는 데였네 야, 한 명이 해 어. 돌아가면서 해사 그쪽 방좀안 봤어, 우리 아, 지하실은 어딘데? 어, 지하실? 여기 없어 아, 어, 거긴가? 그 아까 라이터 많았다, 담배 많았던데? 아니면 거실쪽으로 가야 될 걸? 이쪽? 어, 거기 그 거실. 어, 쪽? 그 여기 여기. 그리고 그쪽은 열... 오른쪽 쪽에. 아 어, 맞아 맞아. 여기도 아니고. 어. 근데 이, 이 게임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이브가 있어서. 아 진통제. 어, 내가 봤을 때 이게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은. 그러니까 밑으로 끌어볼래? 잠깐. 다시 해봐. 안돼 안돼. 담이나 같은 쓰는 것들이고. 얘도 보면 넣을 수 있을 텐데 왜안 널어지지? 두 손에 꽉차 있으면 들어가는 건가? 일단 저템 버리자 명호야, 라이턴 음. 어떻게 버려? F 그다음 오른쪽 그렇지 그럼저 진총재 뭐? 들고 어 뭐야, 라이터 또 있냐? 있어? 라이터 하나 더 있어 어? 여기. 또 있어 <웃음> 왔어? 어 왔어, 아, 너무 좋아 <웃음>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약간 귀신의 징조가 점점 보이거든? 내버스에 네, 조금만 더 여기 와봐. 가야 되거든 지금. 조금만 더 왔다 갔다 하면 나타날 것 같아. I, I am a good boy. 아, 요 이런 데는 왜 들어가는 거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오. 오. 오. 세번 맞으면 죽다고 얘기했는데? 세번 맞으면 죽어? 여, 여기서 있어. 아, 세번 공격 당하면 게뭐봐 이건 전적 복도 열쇠야. 이 친구 귀신 같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음. 있어. 이쪽 아니야? 비상구. 가보자. 음. 하, 진짜 나 이거는 이제부터 리얼이다. 아저씨 가없다 어, 진짜가. 어, 어, 얘 나오면 이거. 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아 열쇠 소리 나면 그 사람 나온 오 거. 음.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거든요. 화내는 정도가 아닌데? <웃음> 화내는 정도아 <웃음> 그치. 엄청 혼낼 거야. 혼나는 정도가 아닌문 어, 열렸다. 근데 어? <웃음> 오! 어, 뭐야? 갈까? 아들어 막힌 거야, 막힌 거야. 벽. <웃음> 우와! 여기 막힌 거야. 아, 아 이제, 이제 이제 여기까지가 된 거다, 그렇지? 아, 여기... 오, 오,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봐저금 들어가봐. 반은 사, 반 이게 어. 그, 어 가도 돼? 들어가 아, 어,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뛰는 게 뭐야? 왜 이렇게 느리지찹찹 뜨셨어. 문 닫았어, 문 닫았어. 닫았다. 누가 있었네. 문을 열고 어. 숨으로 와야 될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또 <웃음> 숨는 거나이 버튼을 몰라. 아 야, 인형이 쳐다봐. 아.. 숨으니까 나오네. 대박. 가만히 해, 가만히 있어요. 있어. 전화 온다. 전화 온다. 전화 온다. 전화를 받으러 가야 되나? 이제 전화 받으러 간 거지. 가 런이래. 이제 뛸 때가 뛰는 순간이 있는 거야. 아, 중에못 뛰면 어떻게해 일단 기다려. 여기 숨어 있으니까. 몇주 세고 나갈까? 지금 가 그냥. 가? 어차피 죽으면 다시 하면 되니까. 음. 아 뭐야? 아이도안 갔어? 아좀 가지 왜안가 아저씨. 안 돼. 그냥, 그냥 하자마자 바로 나가볼까? 오케이. 운인가 보네. 타이밍이 그냥. 일로 나가세요나가세요 나가야 나보다 제가 무서운 제로 들어가면 나가자 똑같은 거 아니야? 너무 두기숨어세요숨어 <너무 웃음> <들리겠다.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좋아. 웃음> 어디 숨어? 숨는 데 없다 야, 바로 아우! 야 나도 싸울 수 있게 좀어캠코더도 이렇게 때릴 오케이,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배터리 또 없어. 오뭐 갑자기. 갑자기야 갑자기야. 짜증나 진짜 짜증나. 아니 이게 우리가 뭐 <웃음> 총이라도 있으면 싸지길 <쏴> 좋데 <웃음> 배터리는 캠코더밖에 없으니까 이게. <웃음> 기다 형 그래도 웬만하면 게임 다 잘하는 형인데 이제 어, 아... 이제 보통 이제 총 게임 하면 다 이제 그치. 형이 다잘 죽이잖아. 옆에 아, 있다고 근데... 다 죽여. 옆에 옆에 옆에 <웃음> 있잖아 여기가 엄청 오래 오랫... 그 병원 병실에 눕혀 서 잡힌 거 이게 진짜 후반인데. 그래서 세 시간을 붙곤. 곱게 퇴근할 퇴근 시킬 아... 생각이 없네. 그냥 퇴근 시킬 생각이 없는 거지. 야근때 어디 하나 차서 우리 3시 간다. 디노 딱 들어가면서 차 가지고 3시 갈 음. 뭔가 그 느낌이 싹 드는데. 불면제로 원때 늦게 퇴근했던 원은아. 원은아. 무진은 계속 응. 난 계속이었어. <웃음> 문제로 그러 그러니까 뭔가 퇴근 걸린 문제에서는 아나난 퇴근 걸린 거에서는 항상 우니 안 돼. 아 같은 집하면 네. 안 되고. 되고 솔직히 제대로 된 피해자는 나야. 왜? 난 계속 그거 늦게 갔어. 계속 늦게 갔어. <웃음> 네네 <웃음> <가자, 웃음> 네. 가자, 파이팅네 예상. 이팅 그럴 줄 알았어. 이, 이, 이번 방에 버논이 따 담표.